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저희가 대출하실 분이랑 투자하실 분을 왜 찾냐면 저희가 오늘 지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랜딧이나 펀다나 미드레이트나 뭐 올리펀딩 이런 투자 플랫폼 아세요? P2P 투자 플랫폼인데 저는 사실 랜딧밖에 몰라요 랜딧도 광고가 그냥 인상 깊어서 아는 건데 이렇게 뭐 5,000원부터 소액 투자 가능한 랜딧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은 이런 거 저같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진짜 혹할만한 문구들로 광고를 되게 잘하는 P2P 대출 투자 플랫폼인데 제가 이거를 사실 할까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광고만 보고 내가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지? 나중에 내가 돈못 받으면 누가 책임져 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을 못했는데 때마침 제가 지퍼 영상을 만들게 돼가지고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지퍼가 뭐냐면 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보다 더 낮은 이자를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렇게 돈을 갚아나가는 거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뭐 투자에 수익금을 얻는 그런 건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P2P 대출 투자 금융 플랫폼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펀다랑 미드레이트랑 올리펀딩 이것들이랑 또 한국 P2P 금융협회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를 만든 게 지퍼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사실 진행을 하는 거라서 제가 관심도 좀더 가고 저도 요새 대출이랑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모순이죠. 근데 어떡해요? 둘다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차입자랑 투자자 사이에 중개인을 없애가지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주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건데 일단 중개인이 없는 P2P 시장이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쓰는 거고 현재 P2P 금융시장의 문제점이 뭐냐고 라 했을 때 일단은 못 믿었죠. 아까 저처럼 이 P2P 금융기업이 사실 은행도 아니고 대단한 검증을 거치거나 뭐 법적으로 대단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중개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한 거고 만약 제가 이 P2P 금융 시장을 사용을 했을 때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이트나 이 앱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은 그럼 저는 진짜 어떻게요 완전 새대는 거잖아요 돈도 못 받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퍼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이 기업이 안전한 글로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채권 손실 보전 보험이랑 NPL 매입 약정도 제공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짧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 나라별로 전문 P2P 금융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대출자들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신용 검사를 하는 거죠. 돈을 갚을 수 있나? 어디에 돈을 쓸 건가? 이자는 몇 퍼센트로 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고 나서 채권을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은그 대출 풀에서 이론 풀에서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로드 어드바이저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빼오고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조금 빼와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포트폴리오 A, B, C, D, 뭐 G까지 이렇게 만들면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상품을 구성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는 뭐 동남아시아 부동산 담보 채권 300개에 투자를 하는 공격형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해서 뭐 500개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세컨데리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 투자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공격형이다 하면 공격형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안전형이다 하면 안전형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이제 사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각 나라에 있는 전문 P2P 기업이라는 그 걔네들이랑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럼 내가 어떻게 또 믿어? 라는 게 되잖아요. 기업이랑 로드 어드바이저들을 뽑고 그리고 모든 상황,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대출자들까지도 감시를 하고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지퍼 위원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뭐다? 이 위원회는 또 어떻게 믿냐? 라는 이런 무한 반복 질문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 P2P 금융기업이나 로드 어드바이저가 되려면은 천만원 000, 상당의 이 지퍼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GPR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려 1억원어치의 지퍼 토큰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보유를 제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이 1억원어치의 GPR 토큰을 보유하고 를 있으면서 제가 부패해가지고, 막, g p 지퍼의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퍼 토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는 싫잖아요. 1억 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뭐, 이 정도면 조금 믿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이죠,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보다는 기계가 믿을 만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계약 조건이랑 이제 블록체인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내용도 투명하고 언제든지 확인이 할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조건이 만약에 이행이 안 된다 하면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가 가지고 분쟁할 일도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내가 이 나라에 가서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막 어떻게 제가 법적으로 분쟁을 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사전에 아예 그냥 방지를 해 버린다는 거죠. 이제 지퍼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여러 개를 하는 이유에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은 미국의 대표적인 P2P 금융 기업이 있어요. 랜딩클럽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준 거에 따르면 약 146개 이상의 채권에 만약에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은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그래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할수록 안전한 거든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뭐 채권을 토큰화해서 투자자금의 유연성도 확보를 하고 아니면 보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들을 제공을 받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실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 장점이 이 NPL 매입 약정자랑 지퍼 가디언이에요 이게 둘다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안전장치들이에요 NPL 약정자는 채권이 만약에 부실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은 그거를 내가 채권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가디언은 이 투자에서 발생을 하는 손실을 일부를 보전을 해주는 그런 생태계 자체에 있는 자체 펀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용을 하려면 제가 뭐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수수료를 내고 이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디언 필요 없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프로젝트 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분들이라서 백서 자체가 다 한국말로 정말 깔끔하게 짧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4월 16일부터 아이쇼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투자하시기 전에 백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장점들이 백서에 있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단점들을 좀몇개 짚어보면은 일단은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P2P 시장에서 되게 전문가들이라는 걸 알겠어요 협회도 설립을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법도 진짜 다를 거고 신형평가 기준 이런 거 금리 다 다를 건데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해당 국가의 전문적인 P2P 금융기업들이랑 함께 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그래도 어 해외의 경험이랑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착으를 상당히 많이 겪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는 토큰 가격 변동성일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뭐 5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50 지퍼를 빌렸는데 이게 나중에 50 지퍼가 500만 원의 가치가 되어버려 있으면은 저는 50만 원을 뭐 빌리고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각 나라의 법정 화폐로 이제 돈을 내고 거기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퍼 수만 달라지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 궁금한 점들,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백서를 읽어보시고 이제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토큰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 하면은 투자금에도 사용되고 원리금, 거래대금, 보상, 수수료 뭐 모든 것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차입자는 또 차입자대로 만약에 대출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액에 뭐 어느 정도를 또 GPR 토큰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퍼에서 내가 P2P 금융 기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NPL 매입 약정자가 되고 싶다. 위원회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한 금액의 GPR 토큰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대출 심사하거나 대출 실행을 하거나 대출 상환할 때 모두 토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퍼의 생태계에 있는 모든 거래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장점이랑 뭐몇 가지 단점들 그리고 토큰 어디에 사용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분들이 대부분 한국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연락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고요. 백서도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 감기,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